지난 주에 본 바와 같이 초대 교회는 높이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성취를 향해서 성신님의 인도로 한 걸음씩 전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 단체를 형성해 가지고 그렇게. 그 세력을 부풀리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요 높이 되신 주님의 신정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이제 주님이 목표하신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다 그런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복음의 세계화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되는 내용과 외부적인 박해에서 든든하게 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세를 부풀린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본연의 모습을 취해가고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일을. 이루어가는게 하게 한 거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도 복, 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그 그 사람들은 그 영어로 보면 소문자로 GOD를 쓰는데 그그 그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그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증거한 거하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요? 예수님이 최초의 뭐 순교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맞지 않기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는 오늘 볼 이제 스테반이거든요. <웃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 일꾼을 뽑았던 것도 복음의 세계화를 감당하기 위한 그런 시야적인 그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해가지고 헬라파 과부들이 손에 보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냥 양보하고 어떻게 간게 아니고요. 성신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거룩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수가 뭐좀저 주도해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수가 좀 양보하고 나간다든지 약자를 위해서 배려를 한다든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항상 높이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도덕의 관점으로 항상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멸하는 것을 용납을 안 해요. 그런 사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주 신약에서도 교회의 행보를 도덕적으로 판단을 해 자기 관점, 성신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항상 정치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근데 도덕적인 게 필요 없고, 그 정치적인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항상 우선되어야될게뭔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그 행간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겼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세, 세력을 하나님이 확장해서 뭐 당신 이름 내려고?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을 자서 있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많이 일치되니까 내가 따라주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건 진짜 교만한 것이고 악한 겁니다. <웃음> 그니까이그 신약교회에서 이런 일어난 일은 결코 외형으로 고고 껍데기로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큰일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의 기, 기본 기초분자들이 돼서 교회를 진짜 그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형성해가는 그걸로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일하셨는가도 다 무시하고 하나의 그냥 원칙만 내세워가지고 기독교는 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속에 주님이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보시고 그그 굴레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누려가는 거지. 그걸 안 누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는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 교회의 일꾼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직무적인 성격을 완전하게 갖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구제와 봉사 등의 기능적인 일도 하면서 복음전도를 하고 능력도 행하는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스테반이나 차후에 그 빌립과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사역의 일꾼으로 중요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고 쓰임을 받게 되었다 높이 되신 주님의 다드림으로 주님이 다 하시는거죠 여기서도 어떤 그런 빛을 보긴 하죠 그런데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줬지만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 일꾼을 뽑을 때 아직 직분이 세워져 있지 않은 때 직분을 뽑을 때그 지혜와 성신이 충만한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주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뽑는데, 근데 주께서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지혜와 성신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그걸 알고, 그거 진짜 그런 사람이 그... 소수의 그, 그 교회 안에 어떤 원망이 일어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히브리파 중 다수의 히브리파 중에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중에서 일곱 사람을 다 뽑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수 없는 일. 그 여기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하는데 조금. 부차적으로 잘못된 일이 나타날 수 있지,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파 다수가 뭐 밀고 나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사도들도 디아코니아, 그, 저기, 섬김의 일을, 그 집사의 일을, 구제의 일을 한 거잖아요. 아직 과도적인 시기 속에서. 그리고 복음전도자들도 그, 그 일을 한 거예요.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이 같은 원어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장차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어떻게 준비돼서 그렇게 쓰이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주, 주, 어떻게 불러 세워서 써 나가시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지. 다시 말해서, 본문이 누가는, 그 본문에서 누가는 하늘에 오르신, 하늘에 오르신 그리토의 약속이 성신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씩 이루어짐에 대하여,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편견과 이방인들의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나아가는가를 쓰고 있는데 고비마다 베드로나, 스테반, 바울, 빌립 등의 그저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런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 성신께서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이게 기록이라는 게, 사건의 기록이라는 게왜 툭툭, 툭툭 쏘여진 거잖아요.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여기 있었고, 그 다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 이렇게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요. 툭툭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쭉 전개를 하는 거예요. 성신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뭐, 그러니까 세, 뭐, 저기, 그 비슷한 것들은 다, 빠질 수 있고, 그런데, 그,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채택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써나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스테반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테반, 그는 누구인가? 그에 대해 지난주에 잠깐 보았지만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테반이란 이름의 뜻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관. 그, 그러니까 이제, 왜, 올림픽 할때 이렇게 월계수 입을 뚫뚫뚫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것이 멸류관이에요. 그것이, 그게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아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그의 이름은 헬라식인데, 이는 그의 부모가 헬라파 유대인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헬라 영향에 따른 그런 육신적인 가치관이 없었습니다. 그의 행적에서 볼수 있듯이 그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에 해박하였고 그 구속사적인 지식이 아주 풍부했으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적극적으로 복종했던 이론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삶그 자체를 그대로 어 누려가려고 했던 그런 인물인 거죠. 그는 초대교회가 서가는 시점에 호련이 나타나서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갑자기 사라지지만 큰 족족을 남겼습니다. 예. 교회사 속에 이게 이 사람의 영향력이 크니까 영어로는 뭐 김홍정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스티븐이라고 이름이 붙인 게 스테반에서 나온 영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 기독교 역사의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서. <웃음> 누가는 본문 초두에 그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는 스테반을 포함한 일꾼들에 대해 지혜와 성신이 충만하였다든지 믿음과 성신이 충만하였다든지 했는데 여기서는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아마 추측헌데 누가가 교회 일꾼으로서 스테반의 인물됨에 대해 상호 보충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어, 여겨집니다. 그러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말은 부,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쓰인 헬라 카리스는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인데 영적인 기운이나 사람을 끄는 성품을 함의한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거는 적당히 이제 고쳐서 수선해 놓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전과 이후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뛰어난 사람인 거죠. 원능으로 쓰인 헬라우 디나미스는 이적활동으로 표현되는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는 결코 육신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요 어떤 관점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혀 다르게 쓰여요. 가령, 그, 바하와 같은 인물은, 그, 개신교 사상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작곡을 하고, 어,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이저 천주교 로마 케토릭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그런 재능을 갖고 아베 말이야. 그, 성모를 찬양하는 곡을 아름답게 썼거든요. 얼마나 멋있게 썼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 자칫 그냥 그, 아베마리아다 이렇게 모르고 들으면 너무 거기 그 음률에 빠져요. 우리가. 그럴 정도예요 근데 분명히 그 성모를 찬양하는 그런, 그, 그러니까 그런 고, 좋은 기교를 좋은 기교를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또 무슨 다른 어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점에서 쓰이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이스테바는 아주 그런 그 확실한 관점,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그 어떠하다는 걸 알고 거기에 그 <웃음> 쌓여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는 성신님의 인도하에 높이 대신 <웃음> 주님의 현재적인 통치를 받기를 힘쓰는 교회 일꾼이어서. 개인의 뭐 어떤 아상이나 목표, 절대 그, 거기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섞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사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웃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제반이 아직 교회 직분이 공식화되어 특정한 사역으로 규정되어진 상태가 아닌 과도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의 인준에 따라서 그들의 수준과 버금가는 특별한 일꾼으로 그 사역을 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러한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 개인이 임의로 할수 없는 것임을 안다고 할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그야말로 스세반과 함께 하시는 성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성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 남보다 더 앞서게 깨닫고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일반적인 재능에 의한 것인지 성신에 의한 것인지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 구분이 되어지면 자기 이름은 없애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정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의 일을 봐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에 자기를 끼우면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가 될수 없죠 이게, 이게 명백하게 이렇게 우리 앞에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규모 거리처럼 소경처럼 에? 그 벙어리처럼 행동하고 항상 <웃음> 자기를 섞어서 내놓는다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도 통치하려고, 노회도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현재적인 통치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 여태까지 받았어도 계속 받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이게, 뭐, 아, 사도가 전하는데, 뭐, 우리가 거기 끼워서 말할 수 있나? 이게 아니고요.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과도적인 역사 속에서 자기 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러한 그가, 이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신의 능력의 결과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반 자신이 그 당시 구속욕사 안에서 일해 가시는 성신님의 섭리를 알고서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고, 힘껏 자신을 데려감으로써 성신님의 훌륭한 역동적인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게 누구 편을 헬라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게 없는 게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성신께서 목표하시는 일에 자신을 일꾼으로 자, 그 일에 자신을 들여간 거예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진전시켜 나가는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온리엘. 또 입다 삼손 에스겔 등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의 이런 사역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 인물들이 있었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방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 거룩한 말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그들에 대해 나오는 제 명칭. 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의견을 내는데, 혹자는 개개의 사역적 특성을 지닌 다섯 개의 회당인, 또 혹자는 그 정관사로 구분해서 두 개의 회당이니 하는 그런 어 이론이 있지만, 회당이라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인 한 회당으로 보는 것이 적당한 듯합니다. 여기 나오는 리버디노는 라틴어의 외래어인 외로, 리벨티노이라는 말로 유대 자유인과 그들의 자손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들이 이 말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들은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변에 위치한 구레네인들이나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인들 그리고 지금의 터키 남부인 길리기야 또 터키 중서부인 아시아, 소아시아죠. 저들은 예루살렘의 상징성과 성전의 상징성 그리고 모세율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주해온 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 중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중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스테반의 그런 복음전도와 능력적인 일을 곱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게 그리토라고 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 그것들 자체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으려고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스테반과 더불어 변론을 일으키게 된 거죠. 구약의 모든 일들이 다그 모형적인 역사고, 그림자적인 역사고, 예표적인 역사고, 그것이 그리도 안에서 실체로, 실제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 세반이 가르쳐 줬으면 그것아 과연 그렇다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버리니까 이제 그 말을 대항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진 관점을 못 버리니까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이 나는 거예요 저들이 왜 세반의 사역에 대해 좋지 않게 보게 됐는가? 그것은 물론 자신들이 이단으로 몰아서 죽인 예수를 전하며 예수가 가르친 모세율법의 폐지와 완전케 하신 일 그리고 성전에 실체된 자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홀라고 했던 것을 자기들의 전통에 비추어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전하는 것에 대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의에찬 논쟁을 하려고 세반에게 덤벼든 것입니다. 조금만 세반의 복음 전도의 내용과 그에 따른 능력 행함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 보았다면 저들에게 생명에 주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논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다 상실하고 말아요. 일단은 내려놓고 아그 과연 그런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수용하기 싫은 거예요.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나라고 하는 정체를 쌓아온 것에 대해서 내려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종교적인 아상, 도덕적인 아상 등이 들어가 있는 거예 이에 대해 <웃음> 스테바는 지혜와 성신으로 심있게 말함으로써 다수의 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저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나름대로 전통화된 지식이 있고 부차적인 일들에 대해 깊이 있게 세분화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인간적인 지혜를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와 그것과 더불어 발휘되는 성신님을 의지하는 세반을 결코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 주전 537년, 6년에 이제 포로에서 1차 귀환하잖아요. 그들이 돌아오면서, 우리들이, 우리가 왜 망했는가? 율법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그, 실제 적용적인 그런, 그런 <웃음> 글들을, 해설서를 붙여가지고, 전통으로 지금, 무려 한 6세기 동안 쌓아온 거 있잖아요. 뭐, 탈무드라든가, 뭐, 미시나, 라든가 개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갇혀가지고 사람의 개명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땅의 수준에서 그 생각을 하는거죠.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돼 출발이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성신님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끊어버리고, 자기네들의 인간적인 좋은 그런 그전통 그런 것들을 자기 정체성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걸 안 내려놓으니까 절대 성신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 현대 그, 유수한 그런, 현대, 저, 주의 그런, 자, 그,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 일반적인 그런 그 기능들을 자, 그릇된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쓰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웃음> 아무튼, 그, 성신임을 의지해서 증거하는 스테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건 뭐, 명백하고 확실하고,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에서 경험하고, 성신으로 그 인침을 받아서 그걸 확정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꺾겠습니까? 그게 진리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건 표적적으로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그그 그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표적적으로 보여줘요. 이 뒤에 꼭뭐 매든 사건에서 다 이겨 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 이후에 뭐 계속 밀란 칙령이 나기까지 십대 박해를 다 겪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사도들부터 속사도들 그 후에 그 교부들 다 죽어요. 엄청난 박해를 받아 죽어요. 그런데 우리 진리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졌다고 생각하고 죽지 않아요. 이 진리를 양보할 수 없다. 이 진리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그걸 그 확증하고 죽는 거예요. 그 헛된 걸 가지고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결대 절대, 절대 굴복되지 않아요.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스테반처럼 맨날 이기지 않해 주나?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표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사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죽었고, 속사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뭐,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장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그릇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신의 인도를 받지도 않으면서 기독교 안에 포장해서 들어와가지고, 실제 교회,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들이 박해하는 양태는 이제 좀 뒤에 다 나와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11절로 12절 또 21장 12절로 15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신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보면 음, 종말론 가운데도 이겨진다 이 모든 일이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능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 줄이라 이런 가르침이 이제 사도들한테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런그 그것을 그러니까 1차 1차 대상자들은 사도들이죠. 주의 제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기꺼이 이거를 그 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미워했던 세력들이 자신들도 미워해서 죽일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기게 하시는데 그거 주님의 표적적인 증거죠. 본문에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저들을 물리쳤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주를 의지하는 세반에게 적합한 말씀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악한 세력 대적 세력들의 그 대적을 이기게 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이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볼 거예요. 저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는 많은 학식과 구변을 갖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신에 영감된 그 세반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죠. 후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볼때 이미 본바가 있어요. 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3절의 내용을 살피는데 그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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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과의 변론에서 이겼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반이 평시에는 연구도 하지 않고 그저 신비스럽게만 지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평시에도 하나님의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이 과연 그런가 확인하고 확증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필요한 때 적당한 깨우침으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시에 진리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를 어느 날 갑자기 진리의 인도를 받게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절대 그건 기계적인 영감이지, 그건, 그, 우리의 만전적인 영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구약 선지자들이 성신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 그리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알았는지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로 12절.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신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게 베드로가 구약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 연구했는데 자기 속에 계신 그리도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지금 구속사의 시간 속에서 신약교회 속에 속한 그런 행보를 하는 자이지만 시간 속에서 성신이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걸 아는 자이지만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아는 자로서 그 그리토의 구약시대의 성, 성도들에게 안에는 성신이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그, 저들은 내다보고 했지만, 그, 그 실질적으로 그 그리토께서 신인으로 오셔서 어,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다 경험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걸 아니까 그렇게 안한 거예요. 이 시간 속으로, 구속욕사의 시간 속에서 말하자면 이 말이 틀린 말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평시에 이런 인도를 받은 자라도 결정적인 때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 성신께서 주를, 그를 주장하신다는 측면에서 성신께서 그러한 때할 말을 주신다고 한 것이지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자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니. 이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지도 않고 정리하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안쓰셔요 그렇게 게으른 자를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이건 사도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다 그런. 바울이 증거했을 때 베리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과연 그런가 신구약을 다 따져갖고 살펴봤거든. 그냥 귀로만 듣고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 소위 한탕주의자들이에요. 자기 노력 없이 많은 그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애들이 그렇게 학교 공부한다고 그러면 혼낼 거예요 아마. 에? 자기가 그러면서 예, 애들을 혼내는 꼴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살피고, 과연 그렇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줘야 돼. 예? 그냥 지식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요. 삶이 변해, 사람이 변해야 되고, 삶이 변해야 돼. 세바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이런 때에 이런 자들과 변론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기게 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자 혹은 세바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이기지 못한 저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바를 죽이고자 네 가지의 악한 일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가르쳐. 네, 이거, 마저 보죠. 내용이 좀 남았는데 시간 많이 갔지만, 마저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가르쳐 스테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하게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의 영원한 확실성을 굳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의 기초이며 구심점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자기들의 언어 및 생활 면에서는 헬라화된 면이 많이 있었지만 신학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더 굳게 믿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극하여 세반이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전하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본의를 나타내고 본질을 표현해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독했다고 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신성모독은 자칭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이 일컫는다든지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맹세하는 자에 대해 부치는 죄명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자신들의 신학과 관련하여 신성모독이라는 빌미를 붙여서 정죄를 하게끔 한 것입니다. 이거 이것, 실로 이것은 모함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세반의 설교를 보면서 자세히 보겠지만 모세의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구속사안에서의 기능을 아는 세반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성전 무용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요 예표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바로 생각해야 할 것을 말한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악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킨 것이 이제 항상 이 악한 자들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그것을 쫓는 자들을 이렇게 세력 모리를 하는 거죠. 세력 집삼 집산을 해가지고 그 몰이를 하는거예요 이는 이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꾀했던 방식과 너무도 일치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백성들을 선동했던 것과 같은 짓인 것입니다. 악한자들의 무기는 항상 거짓과 선동과 폭력의 행사인 것입니다. 사단의 후예들이니까 시기하고 시기한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선동고 살인한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조하여 저들의 악은 불의와 불법과 거짓으로 점철되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일만 행하여 악한 자들은 악한 일만 행하여 악한 사람들끼리 꾀해가지고 악한 일만 해 자신들의 현세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여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명백한 하늘의 진리가 있고 그 생명의 증거가 있어도 그것에 대해 눈 감고 자신의 한시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한 일에만 혈안이 되어 날뛰는 것입니다. 이게 조그만 사회 속에서 거기서 우두머리가 돼보려고 한번 해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또 어떻게 이름을 좀 내보려고 해요. 이게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또 악한 일을 하고 어,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악행을 하게 했습니다. 스테반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운 것입니다. 스테반은 진실되게 그들을 대하고 있으나 저들은 스테반을 죽이기 위해 끝까지 불의하게 거짓을 사용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세바는 스테반은 그냥 어떻게 하면 그이 복음을 알아서 이, 이 성신의 인도를 받는 세계 속에 들어오게 할까? 그걸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데 이 사람들은 속이 악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물리지 못 받지 못하고 죽이려고 해. 어떻게든지 넘어트리려고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을 내서. 세 <웃음> 뭐 공회 공회 앞에 이제 내세운 것을 나름대로 객관성을 그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그 좋은 종교기관을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제도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 세바는 진실되게 그들을 대하고 있지만, 이렇게 거짓 증인을 내세요 옛날에 그, 저기, 아이 그, 그, 나보세 포도원을 그, 자기 나물밭으로 삼으려고 그, 그것 때문에 못해가지고, 머리 싸매고 끙끙 드러누어 있는 것을 이세벨이그 자기가 해결해 준다고 나서가지 고지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잖아요. 똑같아요. 원리적으로. 자기네들을 이익을 위해서, 현실적인 지위를 위해서 죽이려고 해요. 아까 첫 번째 악행에 대해 말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들었다고 했던 그 신성 모독의 구체적인 진술을 말로 증거기 위해 거짓 증인을 내세요. 그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아마 험악하기가 이를 때. 이게 이 악한 사람들은 얼굴이 흑빛이 되고 항상 속이 검기 때문에 아주 검은 말만 하고 검은 행동을 해요. 물론 뭐 때론 광명의 천사로 가장, 가장을 하지만 결국 슬쩍 겉에만 칠해 놓고 속은 시커먼 거예요. 아까도 보았지만 이들의 고소 내용은 철저히 그릇된 것입니다. 세바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율법의 구속사 안에서 위치와 역할을 말한 것이 그게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바로 보아야할 것을 말하기 위해 말한 것인데 악한 자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신성 모독을 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다 이게 교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항시 거짓된 증거와 사악한 법을 구실로 경건한 자들 죽이려고 안색을 변하여 애쓴,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억울하며 원통하고 위험한 지경에서 세바는 어땠는가? 그는 평안하고 인자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차고 두려운 가운데 벌벌 떨지 않고 주께서 주신 평안함 가운데 고요히 이게 이게 명경지수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당장 죽, 죽게 되는데도 여동하지 않고 전도서에 보면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그리도의 지혜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의 결국을 아는 자는 견고와 흔들리지 않는 그 얼굴에 빛을 드러내기 마련 속에서 그냥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이 그냥 어쩌지 못해가지고 그냥 헐뜯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다수의 악인들은 교만한 얼굴을 무죄한 자에 목숨을 빼앗고 살기가 등등한 얼굴로 덤비고 있지만 세바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오히려 주변 주님의 변주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서 불쌍히 보며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세바는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또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 기쁨과 용서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지존파 사람들을 그 회개시킨 그런 내용을 좀 읽어봤어요. 지존파라고 여러분들은 잘 아는 사람들도 알고, 모르는 사람. 저기,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이 가진 사람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아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그 토막 내고, 살도 냉장고에 넣어서 막 뜯어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그런, 이게, 이게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람인데, 악마의 화신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이 악마의 화신처럼 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도, 그, 그, 그, 그, 고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어, 용서를 구하는 거죠. 저들이, 알지 못하, 나중에 이제 그, 그 설교 끝에 그러잖아요. 모르고 저런다고, 용서해달라고. 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올리죠. 세바는 높이 대신 주님의 성신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연, 연합, 어, 주세반을 높이 대신 주님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연합된 자에게 주님과 동일한 고통과 영광을 얻게 하시면서 당신의 작정을 완성하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어둠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을 잘 감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도 사실 그 압살롬한테 쫓겨나가면서도 바 소원했던 게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제들과 연합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내, 내, 내가 키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원망하고 탓하잖아. 그, 그 상황을 아는 거죠. 인간, 인간론이 제대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물만을 바란,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그, 그를 그 위해서 탄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심정이죠. 스테반, 동일한 심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용서의 마음이 가득한 거죠. 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 주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천사의 광채가 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천사들도 사실은 신자들을 흥모할 만한 천사들은 신자들을 흥모해요. 사람이 잘못해고 천사들을 사모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들로 보편적 구원을 향한 주님의 약속에 성취되어가는 획시적인 시기에 있었던 스테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는가? 첫째로 주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당신에게 연합된 백성들이 당신의 품성에 따라 일치를 이루, 이루어가며 고난 속에서도 승, 승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주님은 신자들이 결코 세속적으로 평안한 길로 나아가 예수님의 축복을 그저 자기 개인의 분복 정도로 만복, 만족하게 하시지 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반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당연히 축복받아서 평안하게 살아가야 되는 죽어야 되는데 거꾸로 당신에게 연합된 백성의 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영광을 얻도록 이끌어가시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되지도 않은 사람 세워가지고, 되, 된 사, 사람 되게 하시고, 되지도, 할, 같이도 못할 일을 당신이 진히 개입해서 갖고 하게 하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놀라운 일이죠. 사랑. 둘째로 세반 자신도 그러한 그리도 인도와 가르치심에 대해 별다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단호하고 용기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아울러 온화한 면을 잃지 않도록 하여 힘껏 들여갔다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생각하여 성신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내실 결과만을 가장 크게 여겨서 주께서 경험하게 하신 일들을 자신도 경험함으로써 주님의 현재적인 통치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됨의 사실을 인식하여 행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대자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보여야 할, 어, 자신들이 보여야 할 일만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교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현재적이고 적극적인 주님의 인도에 대해 둔감한 우리들로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스테반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스테반은 교회 봉사자로 세움을 입었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들의 수준과 걸맞은 그런 획시기적인 때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와 능력을 음. 행하는 일을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과 능력을 행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세바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동을 받은 자들에게 재판에 서게 되고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거짓 증거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따라서 높이 대신 그리스도의 연합된 실질을 명백하게 드러내죠. 그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주님의 품성을 발휘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그, 그에게 큰 원총을 더하셔서 천사의 광채가 나도록 역사하셔서 어둠이 심해지면 빛인 그 빛을 빛의 밝기를 더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스테반은 이렇게 쓰여서. 고금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획시기적인 과정 가운데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이런 행보로 초대교회로 하여금 바울을 소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들어올 일이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